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GD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GD와 함께 매수 시나리오 고 라는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리게 지난 5월하고 6월에 제가 매수 시나리오 분석 포스팅을 몇번한 적이 있었, 있었는데요 뭐 라이트코인, 이나 제트캐시, 뭐 엔진코인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수익률이 이렇게 괜찮았어요 제트캐시나 뭐 엔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식 컨텐츠로 좀 자리를 잡고자 아보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차트 분석을 어려워 하시는데 이 원리와 이론을 좀 이름만 알면은 어, 크게 어려울 거 없는 그, 그런 것이 바로 차트 분석 입니다 그래서 그저 컨텐츠에서는 어,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작도하고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일날 저희 플루토스 공식 채팅 채널에 어, 도깨비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회원분이 요청하신 넴 코인 매수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아, 매우 자극적이죠. 넴 올해 연말 480원 도달 가능 뭐 이런 일단 제가 분석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결과 연말에 480원이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어, 시나리오가 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어,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디와 함께하는 매수 시나리오 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기술 분석을 하기 전에 저는 좀 기본 분석 뭐 주식 시장에서는 기본 분석 기술, 기술 분석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뭐이 시장도 똑같아요 기본 분석이라는 게 회사의 혹은 그 재단의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단기적으로 시간이 좀어 부족하고 저는 대부, 대부분 어 보통 이런 코인마켓 캡에서 어, 해당 종목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현재 이 분석, 이 차트가, 아,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 나와 있는지, 어떤 위, 현, 현황에 어, 도달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분석인 차트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넴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뭐쭉 내려보면은, 현재 시총 21위, 뭐, 시총으로 따지면 30위권 내에 어, 위치한 코인으로,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량주라고 볼수 있어요. 넴이 21위 종목, 21위에 현재 시총이 어 등재되어 있고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댐코인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랭 시총은 21이고 뭐 여기 클릭하면은 뭐 제단 홈페이지라든가 뭐 공지사항, 뭐 지갑들이나 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활, 확인을 할수 있고 현재 뭐 마켓캡, 뭐 시총이라든가 현재 거래량, 그리고 현재 공급된 어 그런 수량들을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름은 m 인데이 종목의 약어는 x e m x e 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이 m 으로 하지 x e m 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NEM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한번 거래소를 살펴볼게요. 어꽤 많죠. 역시 우량주. 그래서 우량주에 속하는 어, 종목이 때문에 상장된 거래소가 꽤 많아요. 어 현재 보시면은 ZB.com, ZB.com이라는 이 거래소에서 현재 NEM 코인의 어,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더 기축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53%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ZB.com 거래들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테더 테더 마켓에서 NEM 어, 볼까요? 거래량 거래량 순위로 좀 보면은 어, 여기 있네요. 조율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자이 ZB.com이라는 거래소에서 테더 마켓에서도 거래량이 현재 여섯 번째 순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뭐 거래량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않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좀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코인 마켓으로 넘어가세요. 어. 레이팅 여기 보시면 레이팅이라는 어,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Flipside라고 있나요? Flipside Crypto 이 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레이팅 서비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넴 코인은 C등급. c 등급의 뭐, 하여튼 얘들, 얘들 기준에 의해서는 c 등급의 어, 그레이드를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뭐, 제크나 제로엑스보다도 안 좋은 등급에 현재 속해 있는 코인이고,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어, 투자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뭐, 물론, 그냥, 어느, 참, 어느 정도 참고만 할, 하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그런, 이런, 이런, 이런 레이팅도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정 보시면, 최근 레이트는 계속해서 650점, 650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75점에서 650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게 크게 뭐 참고할 만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트레이딩, 내가 어, 투자를 하려는 종목이 현재 뭐 어떤 상황인지 그런 정도는 파악이 가능한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셜. 소셜이라는, 어, 이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은 이넴 재단, 넴 코인의 재단의 어, 공식 트위터를 볼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어, 트위터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어, 현재 넴 어, 재단이, 넴 코인의 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 그 주식 시장에서는 뭐 기본 분석을 할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코인 시장은 아직 기본 분석을 할수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 트위터에서 이, 이 회사가, 이 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볼수 있어요. 어떤 코인들 보면은 막 작년 11월, 12월 이후에 트위터 활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코인들도 있어요. 자, 그럼 개발진들이나 그런 재단, 운영진들이 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들도 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에 내 돈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활용하기,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좀 트위터를 활용하는 편이고요. 현재 보면은 뭐 43분 전에 뭐 이러한 트위터 하나 올라왔고, 3시간 전에 뭐재단이 어떤 뭐 동영상인데요. 뭐 어떤 뭐 발표 같은 걸 하는 거 하나 봐요. 이런 것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스페인 유튜브 채널이 뭐 1,000명, 구독자 1,000명이 넘었다는 뭐 13시간 전채 이런 어, 트윗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램재단에 렘재단은 어, 활동을 계속 꾸준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꼭 어, 트위터, 어떠한 종목의 공식 트위터는 꼭 하, 매일 확인해 보시면서 어떠한 어 활동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ZB.com의 어, 테더기축테더기축의냄 코인 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일일봉 일일봉 차트고요. 뭐 차트를 자세히 보면 일단은 뭐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한 상황이에요. 하락하고 어이 정도면은 뭐 지난 작년 한 12월 정도나 한 올해 1월부터 한 올해 5월, 여기니까 한 올해 4월, 4월, 4월, 5월까지 바닥을 좀 다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바닥을 다졌고, 그리고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특이사항은 올해 한 3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거래량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더 증가하고 있고, 자 OBV 지표, OBV 지표를 보면은 이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부터 OBV 지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잠깐 어, 내려온 적도 있지만 어, 처음 상승한 시점 대비 OBV 지표는 계속해서 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OBV 지표를 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OBV, OBV 지표가 상승을 하면은 매수세가 강하다 그리고 OBV, OBV 지표가 하락을 하면 은 매도세가 강하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OBV 지표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거래량은 매수세가 강한 거래량이 어,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서 최근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지난 한 2월, 지난 2월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추세를 현재 이어오고 있어요 어, 상승추세를 뭐 잠깐 일, 일시적으로 이탈한 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자 그리고 주요 지표 지표 관점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좀 하고요. 어, 지표는 일단 이거 업비트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표는 저 밖에 나가서 전시하면 나오고요. 작은 화면에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표. 일단 제가 주로 보는 지표 OBV, 삽입하고 그다음에 RSI 지표. RSI 지표 같은 경우 현재 뭐 매수 매수 현재 시장 현황이 뭐 매수세인지 매도세인지 매도가 강한지 매수가 강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지표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OBV 지표는 아까 그 zb.com에서 본 거랑 비슷하게 지난 한 2월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가격은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OBV 지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지금 OBV 지표 형태로 봤을 때는 OBV 지표가 어 상방으로 갈, 그러니까 매수가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냄 종목이 6억 5천 0백만원 정도 총 거래대금이 한 6억 5천 0백만원 정도 되니까 어, 총 거래량 그러니까 웹비트 거래량으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어, 차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그 데트비닷컴 같은 경우는 테더마켓에서 6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게 주도해서움직인다 하면은 업비트도 꾸준히 어,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일단 업비트가 주 거래소가 아니니까 크게 거래량은 신경을 좀 안쓸 쓰지 않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OBV 지표 때문에 굉장히, 어, 매수를 할, 그런 매수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트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A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RSA 지표는, 자, 이렇게 70선, 여기 70선이고 여기가 30선입니다. 이 선을 근거로, 만약 이 선이 70선 위로 올라오면은, 과매수권. 과매수. 그러니까 매수가 강하다는 거죠. 아, 매수가 과하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 조정을 받을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수 있는 지표 보조지표고요 보시면은 과매수권 도달 이후에 예, 가격이 내려오면서 다시 그 과매수를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역시 30선 30선은 반대로 과매도권이겠죠 너무 많이 팔았다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는 매수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매수권 도달 이후에 다시 과매도권이 반등하는 그러면서 가격도 역시 어, 조정받았다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아까 이용해 가로 줄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한 50선 정도에다가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고, 딱 50선. 그거보면은 50선은 중간 라인이죠. 그러니까, 과메수권과 과메도권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메수 이후에 중간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거메드권 도달 이후에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어 뭐라고 중간 포인트 중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지라인 또는 저항라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50선 지지 받고 있죠 그러면 가격은 횡보를 보이다가 50선 지지 후어 OBV 지표가 매수세가 붙고 있으니까 가격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라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좀 재미있는 분석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미재미 재밌, 재밌, 재밌다고 볼수 있는 건데, 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라는 지표 아시죠? 여기 막 구름, 구름 나와 있고, 막 개선들 되게 많고 이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후행스 펜이나 선행스 펜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일목균형표 해석 중에, 대등수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등수치. 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물론 이론대로, 이론이기 때문에 다드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분석 해봤을 때이대등수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참고할 만한 그런 어, 해석입니다 자, 대등수치분석이라고 대등 하는 거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가 가격이 변곡이 되는 지점이고 추세는 어, 전환, 추세가 반전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을 어,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이만큼 쭉 내려왔다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뭐, 얼마, 기, 어,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78일이 걸렸어요. 그, 그러니까 278일 동안 가격이 하락했기, 때,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이 변곡된 이 지점부터 다시 기준으로 역시 약 278일 동안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동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여기까지, 여기, 여기죠, 이분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어, 말씀드렸을 때, 어, 올해 연말, 11월에서 12월, 약 480원 도달 가능, 이런 해석이 이 일목균형표 어, 대등수치 분석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대등수치, 대등수치 분석을 한번 해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먼저 이 변곡이 되는 부분에서 수직선을 쭉 작동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굵게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눈에 잘 띄게 자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자 최초 최초 하, 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최초 하락한 부분 자 여기 최초 하락한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선 하나 그어줍니다 굵기는 조금 기준선도 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간을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기준선까지 약80한 어, 5일 정도 85일 정도 기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2018년 11월 13일부터 약 85일간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그다음 이 변곡일로부터 상승 이렇게 상승을 했죠. 역시 여기도 기간을 보면은 딱들어먹기뭐 85일은 아니에요. 약 98일 정도 되고요. 한뭐한 뭐한 13일 13일 정도의 갭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대등 대등하게 이 기준선을 기준선을 기준으로 대등하게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가격은 횡보를 했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어, 있지만 그냥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횡보를 여기까지 이렇게 해 줬어요 여기서부터 기간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은 약 93일 정도 93일 94일 정도 될것 같고요 총기간 여기서부터 기준선까지 총기간을 보면은 약 180일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도 가격 똑같이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기준선 기준으로 하락했고 상승했고 V자 여기 이만큼 행, 어, 횡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횡보를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93일동안 횡보를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93일동안 횡보를 하는 게이론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85일 98일 갭이 분명 히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꼭9 3 m m 아니라 어느정도 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자 그럼 그 갭을 찾기 위해서 자이횡보가 시작된 부분에서 선 하나 쭉 긋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의 기간을 기준선까지 기간을 한번 재어볼게요 대략 한 179일 뭐 180일 정도 나올, 179, 180일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똑같이 여기서부터 기준선에서부터 한 180일 정도 움직인 나를 보면은, 179일 볼게요. 한 8월 4일, 올해 8월 4일이나 8월 5일이 기준선으로부터 180일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횡보의 구간이, 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약 80일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즉, 자 기준선서부터 어, 180일 동안 횡보하고 하락했으니까 다, 역시 다시 우측은 기준선으로부터 180일 동안 상승하고 횡보할 거다. 그럼 원래는 횡보를 93일 해야 되지만, 93일 횡보 해야 되지만 이 180이라는 이 어, 대등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한 80일 정도는 횡보를 할 거다. 이, 여, 여기 고, 고점에서부터 이 정도. 그러니까 약 8월 아까 4일이었나요? 그냥 8월 4일, 5일까지는. 횡보 이런 식으로 가격은 뭐 횡보를 할 거다 라고 볼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횡보라, 횡보라고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박스 이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가격 갭이 약 33% 정도 돼요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단타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예를, 예를 들어 하단 매수하고 상단 매수는 박스 패턴 매매기 사용해서 그러면 33%씩 계속 먹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단기봉으로 확대를 해서 뭐 이런 부분, 이런 구간들에서 내려올 때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충분히 10% 이상 정도는 단기적으로 계속 어,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부분은 여담이고요. 자 그다음 움직임, 이 횡보 구간 이전에 이러한 하락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어, 한 이쯤 이쯤 될것 같죠. 네 여기서부터 하락 하락이 시작됐고 이 기간은 여기서부 행보 구간까지 약 20. 아, 여기 너무 짧구나. 자, 이 부분 말고 좀더 크게, 크게 볼게요, 크게.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고점에서부터 행보 구간, 행보 시작한 구간까지 약 98일 정도, 어, 기간이 소요됐고요총 기간은 여기서부터 이 기준선까지 대략 277일이 경과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 기준선으로부터 277일이 경과된 시점, 대략 올해 11월 10일 정도 될것 같아요. 11월 10일 정도 될 거고, 자, 이거랑 똑같이 이제 상승 파동이 남았죠. 자, 여기서부터 횡보 80일 동안, 그러니까 약 8월 4일까지 횡보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랑 똑같이. 자, 그럼 그 기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98일, 98일 동안 앞으로 상승이 남아 있다, 뭐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대성수치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다면은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고점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으면 한 480원 정도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300, 어, 한 340% 정도까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가 대비 이렇게 대성수치 어,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등 수출 분석, 어, 한 대로만 움직여준다면은 올해 11월에, 어, 넴 코인은 약 480원 정도 도달해서 현재가 대비 약 345% 이상 어, 상승한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또 불가능도 없어요. 뭐, 지금, 뭐, 코인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300%, 40% 쉽게 움직일 때도 많았죠.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매수 관점 시나리오 분석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대등 수치 분석하고 뭐 대, 어, 이런 저항선, 지선 그어놓은 거 그대로 두고 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들은 앞으로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잘 작도를 해놓은 거니까 자, 그었다고 지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매수 관점은 4 시간봉 차트에서 한번 단기봉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자 지금 보면은 매수 관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최초에 예수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어버려요최초의작동 했던 이런 박스권, 박스 패턴 매매 기법해서 하단 매수하고 상단 매수하는 하단 매수 상단 매도 뭐 이런 식의 매매 기법이 하나 있을,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제가 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여기 고점, 고점, 여기 고점, 아 여기 고점, 고점, 고점. 자 주요 저항란이 하나 있고요. 추세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죠? 상승형 삼각형 패턴, ascending triangle 이라고 하죠. 이 패턴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도를 한번 해보면, 이거 대략적으로 작도를 해볼게요. 그냥 삼각형, 여기 보시면, 세모 패턴. 또는 여기 보시면, 이 세모 패턴, 요거 가지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그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는 그냥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요 삼각형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이 정도. 이 정도.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작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상각형, 상승형 삼각형 패턴의 목표가, 자, 이 패턴, 패턴이 시작되기 전 좌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하고, 이거를 그대로, 어, 이 상단에다 이어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목표가. 이거 다 이론이에요. 이론상일 때 무조건 저게 아니고 저렇게, 저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200원? 200원 부분까지 이 패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저점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2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두고 그럼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한번 작도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은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많아면서 여기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점부터 고점까지 한번 쭉 이렇게 작도를 해봅니다. 이 작도를 해보면은, 현재 가격은, 어, 여기 저점과, 현재, 현재 상승파동 시작한 저점과 고점 대비 약 50%라인,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자, 매수 포인트를 일단 이 박스 패턴, 박스 패턴 매매를, 어, 거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와야겠죠. 내려와서 박스 패턴 박스 하단에서 죽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대략적으로 어 일단 제가 뭐 대략적인 가격 같은 거는 제 포스팅에다가 해 놨으니까 포스팅 참고하시고요. 대략적인 포인트만 잡아, 잡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가 박스 하단까지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어, 분할 매수를 합니다. 매수매도는 매수 무조건 분할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요게 100, 한 100원 정도까지 될것 같아요. 변경까지 기다려 보시고 만약 여기까지 안 내려왔다 즉이 상승형 상악형 패턴이 진행됐다 이 상악형 패턴인면 현재 가격이 패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대비 어 최근에 저항받았던 라인 113원 되네요 여기까지 그어두고 여기서부터 어 38.2% 라인까지 요 사이에 매수를 하는 돌파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물 패턴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이 부분 매수를 하고 어, 상승 상큼형 패턴으로 근거를 한다고 하면 여기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 부분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 두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두는 어, 매수 포인트를 잡을 것 같고요 자 손절 같은 경우는 일단 어, 박스 패턴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일단 기본 기본 원칙은 이 박스 하단을 이탈을 하면은 손절입니다. 박스 하단 이탈은 손절. 근데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다시 반등할 경우도, 어, 조금 염두를 해줘서, 어, 한요 정도까지, 좀 러프하게, 러프하게 좀 잡아볼게요. 이 정도까지. 약 91원 되는데요. 90원 정도, 어,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간 정도에서 매수했다고 하면은, 어, 약 10%, 10.5% 정도 손실을 어, 볼수 있는 그런 손절 라인입니다. 그만에 돌파 매수 상승형 상각형 패턴 근거로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 부분, 이 과거 우리 박스 패턴 하단까지 이 부분을 어, 손절 라인으로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부분의 중간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약한 14% 정도 손실 나는 그런 손절 어, 라인 설정입니다. 자 그럼 저도 직접 제가 매,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크리터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크립토매이저 최신 버전, 이번엔 4.0 버전으로 한번 제, 어, 매수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제가 포스팅 있는 대로 일단 어, 하방 매수, 아까 박스 패턴 매수부터 해볼게요. 매수, 자 거미줄 매수, 그래서 네이죠 XEM, XEM KRW 이렇게 되면 현재가가 어 뭐야? X E M K R W 맞죠? 냄 n 다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구버전 현재 신규 버전이 어저께 출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버그가 좀 있어요. 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 고요자 구버전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미줄 매수 다시 이게 뭐야 아 이거 제가 좀 크리토 매니저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뭐가 문제가 좀 있네요 신규 버전 나오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음 시나리오 분석할 때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팅 보시면은 제가 어, 블로그 포스팅에 어, 얼마의 매수하고 매도하고 손절하고 그 부분 다 어, 말씀드려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매도 관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매수 일요 백박스 패턴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아, 그리고 매수 일과 매수 1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아주 분할로 좀 매수를 해요. 왜냐면 가격이, 여기 현재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고, 어, 분석을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분석을 했지만은, 어, 뭐가 정답,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가격에서 행보를 할수 있고, 진짜 위로 갈수 있고, 아래로 갈수 있고, 이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어, 전략을 구상이, 구상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모든 방향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 역시 아래로 갈 경우와 위로 갈 경우를 모두 분석을 해 구상을 해놔야 돼요 전략을 모두 구상을 해 둬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때 매수가 되도록 어, 그런 전략을 구상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매수하는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방에서 매수할 때뭐 50% 물론 가능성이 좀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높으면 비중을 높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어 여기다 50%, 그리고 돌파면수에 50% 이렇게 어 금액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 매수 전략을 보시면, 일단 먼저 박스 패턴,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 매수 상단, 상단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이 상단에서. 1차적인 단기적 어 매, 이 부분이 1차 단기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약 135원 정도, 130원에서 135원 정도 될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 어, 포스팅에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상승형 상황격 패턴 해서 여기서 매수,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200원 부분, 부근, 이 부분에서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약 200원에서 뭐 210원 사이에서 매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포스팅 확인하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가격이 정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럼 한 번에 200원 부분에서다 다 청산을 하면은 더 수익이 높은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럼 왜 135원에서 여기서 터느냐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중간중간 이렇게 해석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 비트코인 하락이 시작됐을 때어 포트폴리오 제가 점검을 해 봤을 때막 마이너스 90% 80% 물린 분들이 많아요 왜 매도를 못해서 고점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매도를 못해요 다시 반등할까봐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도 매도를 못해요 더 올라갈까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는, 매도는 예술이라고도 하죠 매수, 매도는 가격이 올라갈 때 하셔야 돼요 가격이 떨어질 때 매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물량을 내면또면또 또 다른 사람도 계속 매도, 물량을 내놔서 가격은 계속 또 한편이 돼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하게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릴 때 매수세가 높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는 쉽게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할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해주시는 그런 어,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차 매도 어, 박스 패턴 매매 상단매도와이 상승상각형 상단 형 패턴의 어, 목표가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 3차 매도는 여기죠 아까 우리 일목균형표 대등수치 분석해놨던 이 부분 480원 부분 올해 11월에서 한 12월 정도, 어, 그래서 한 스윙 종목으로 스윙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포스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목표 어, 부분에서한 30% 정도 물량 어,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2차 부분에서 한 40% 정도 털어내시고, 나머지 30%는 어, 홀딩하면서 어, 과연 480만 도전할지 도전하면 이 부분에서 어,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이 대성수치 분석 이용하면은 가격이 내려오죠? 여기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상상하는 거죠? 내려오고. 그럼 여기 내려왔을 때, 자, 추세선 지켜주면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우리 매수해서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또 팔면 돼요. 이만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여기서 한 번에 쭉 파는 거 설명 안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죠? 자, 오를 때 사야, 오를 때 팔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에 480원 도달 하면, 4 8 0도달 하면은 우린 거기서 나머지 30% 물량을 판다 이렇게 어, 매수 시나리오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GD와 함께하는 매수 시나리오 분석 어, 매수 시나리오 고이 어, 컨텐츠 분석